에이 뭐야 이거? 예? 예? 아유 참. 아 너무 순한데 이거? 아. 자 여러분들 이게 메인이었네. 와이 크레이피쉬 왜? 이 부채새우 이거. 붙여세요, 이거. 음. 어, 어? 잠깐 나 이거 이전산피디 형이 다 이거 먹으러 아, 줬던 거라 어, 똑같이 생겼어. 어? 아, 이것도 회. 이건 여러분들 다금발인데요. 와, 이 다금발이가 그거 저기 숙성. 와. 자, 여러분들. 이게 좀 잡사스러운 생차이또 완성이 또된거 같네요. 와. 와, 이 전에 이제 뭐 조카를 위해서. 조금 익은 크레이피쉬를 좀 준비했다면, 이건 크레이피쉬로 회를 또 먹어보는데, 사장님께서 김치 주시면서, 뭐 김치에 드시고 그냥, 어, 이거 쌈싸 드세요라고 하면서, 세상 전재 크레이피쉬하고 이건 자연산 그 다금발이에요. 여기 일단 뭐 태국에서 잡힌 자연산 다금발인데, 이거 숙성시킨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또이 다금발이를 먹어봤지 않았겠습니까? 시장에서, 가락시장에서. 과연. 그건 화로회였고 이건 속성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판가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는어 부채새우. 저번에 참피디 형님이 저한테 먹으라고 익은 거, 자숙된 거를 주신 적이 있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새로는 또 처음 제가 접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익숙한 뭐 소주 브랜드들, 어, 참소주, 음. 그리고 뭐 참이슬,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태국에서 파는 위스키인데. 통통. 이거 제가 저에 그때 술 취했을 때 한번 먹어봤었는데 맛이 가물가물해요. 무슨 맛이 낯선지 이것도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맥콩이라는 또 위스키고 35% 생솜생솜생솜좀생소한 어, 이름이에요. 생솜 그리고 어, 리젠시 이거는 어, 좀몇번 들어본 것 같아요. 리젠시라는 위스키는 이걸 마, 마시기 전에 준비운동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시원하게 이 여름 생맥주에다가 이아이스우 같은 과자 에, 그리고 이 튀김 종류 요걸 해가지고 어, 이렇게 더이죠? 준비운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쏴소쏴소 그시원하 음. 아이수춥이라고 하셨거든요? 아이수춥 맞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맛이랍니다 음? 이것도 새우인데? <웃음> 야 새우가 많이 잡히나봐요 영철이 이태국에 음. 써주야 뭐 한국에서 많이 먹어봤고 여기 이쪽 소라 한번 먹어봐야죠 여러분들 홍통 야 냄새 야 아니 35%인데 우와 향은 <웃음> 조금만 드트레트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형님 생각나는 형님 한무 계세요 그 말을 탄 형님인데 삼각모자 쓰고 예. 말이 이이렇게 이이 있고 그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칼뽑아 드는 형님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느낌이네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 근데 이 술이 굉장히 저렴한 술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닮았다는 그 술과 굉장히 뭐 비슷하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술로 어 알고 있는데 이건 그냥 드시긴 좀 뭐하고 좀 희석을 해서 드셔야겠네 혹시 이거 드셔보실 분들은 언더락장에 살짝 넣고 탄산수를 살짝 타줍니다 예. 얼음을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네. 한 10대 1 정도 타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타서 쏴아 쏴 지금 내 입에 있는 이 느낌을 중화시키는 건 역시 크레이피 젤을 갖다가 요거는 해가 다릅니다 아뭐 삶은 게 훌륭합니다 뭐 삶거나 버터구이 한게 훌륭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살짝 익히니까 그냥 랍스터가 굉장히 흡사한 어떤 그런 느낌의 식감이 많이 났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부들부들하면서 아, 캡틴큐와 비슷한 맛이 나는 이 홍통을 프리미엄 급술로 습격시켜주네요 이 안주가 아자또 홍통은 이렇게 맛을 봤고요 다음은 맥콩맥콩이라는 메콩. 어, 술이고 이건 35% 이건 음. 좀 다른 느낌이 나는지 음? 홍통도 35%고 맥콩도 35% 이건 좀더 순한 느낌이 나요 맛있실때좀더 부드러움이 좀더 있어요 이건 약간 우리 저 옛날에 뭐 패스포트 정도? 어. 그거보다 조금, 뭐 패스포트에서 살짝 조금 더 내려오는, 패스포트가 이 정도면 홍통 이 여기, 그리고 패스포트가 여기라면 어. 한 한그한요 정도, 이만큼 정도에서 이거 역시도 한번 마법을 한번 이렇게 봐야죠. 소주 잔에 한잔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번엔는다금바리 숙성 다은바리자연산이라면 여러분, 자연산 태국에서 잡힌 자연산, 어, 이다금바리를 잡아서 숙성시켜봤답니다 을다은바리 <웃음> 저는 이제 화로로 먹어봤을 때는 뭐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그 지느러미, 광어 지느러미처럼 좀 쫀쫀한 식감이 있지만 살짝 질긴 느낌도 조금 있어요, 살이 탄성이 단산해서 근데 이거 숙성시키면 좀더 부드러워진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다근발리하고 쿡성 다근발리하고 같이 놓고 같은 생선이라 하면은 진 믿지 못할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와다근발이 볼살? 음볼살은 쪽은 조금 더 쫀쫀한 쫀득함이 더 있어요. 근데 이게 쫀득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감칠맛이 좀더 사네요. 숙성하다 시키니까 대신 씹는 질감 은좀더 부드러워집니다. 어. 아, 유 회는 진짜 언제 먹어도 평것 같아요. 자, 그리고 쌍쏨. 자. 싸싸싸. 아. 요게요. 조금 더 요것보다 살짝 좀더 알콜 맛이 좀더난것 같아 가지고 봤더니 이게 한 5% 넘네요. 볼스가 5% 정도 높고 요게 딱 패스포트 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어, 이 리젠시, 요고, 요고 한번더 리뷰한 다음에, 해들 좀좀 많이 심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쏴쏴쏴. 익숙한 위스키의 느낌 많이 나요. 제가 그 동안 좀 자주 먹던 어. 제 입맛이 상가 임페리얼급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제가 평소에 먹던 위스키 풍미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요거는 가격이 좀 있네요. 2만 원대, 2만 2천 원 정도. 어. 근데 요거는 좀 드실만 할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한국에서 위스키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2만 2천 원 주고 드실 정도의 어떤 맛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입맛 기호에서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소주에. 예. 네. 들먹는거 한번 더 보셔야죠, 여러분들. 아, 자, 사과 소주. 음. 14%. 14. 아, 14%? 사과 소주? 에이, 뭐야 이거. 에? 에? 에이, 잠깐. 아, 너무 순한데 이거. 아. 자 여러분 어, 제 옷에만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네, 뭐 테이블이 나 따른 데뭐흘리지 않았고요 네. 역시 이 소주 아, 10약 6에서 7% 되는 거 아, 16.9% 요이 정도 술이 가장 좀 적당하고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와서. 하크레이피쉬를 아. 음. 깻잎에 싸먹고 싸먹어 보네요 진짜 아뭔 이런 호사를 또 누리게 되는 지 진짜 아음 크림피쉬 같은 경우는 이가 살짝만 탁탁 다도 이게 슥 분쇄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치아를 좀더 힘을 줘서 살짝 좀더 눌러야 돼요 살 자체가 뻣뻣하고 그런 건 아닌데, 치아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네요 음... 아 이것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김치에 다은발이 김치에 다은발이 먹다니... 아... 아... 아. 여기서 소주를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주에 이 라임을 살짝 타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사사사 오. 소주 특유의 화함이 좀 없어지구나 거의 작업중인데 이거 사람 취하게 하는 거의 작업주 같은데 이거. 그동안 느낀 호사 중에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 진짜. 상추에 크레이피쉬를 싸서 먹다니. 아. 쏴쏴쏴. 음. 자, 여러분들, 이게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커야 이 정도 된 거네. 와. 비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살이도 이 버터구이 했을 때는 몰랐는데, 좀 촉촉한 느낌이 하나요. 물컹하다가 아니라 되게 촉촉하게 많이 있어요. 어. 야, 부채새우도. 아. 붙여서 아. 이도도 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회를 좀 먹다가 회가 좀 어느 정도 만족이 됐다 싶으면. 그게 샤브샤브 뼈 자체를 가지고 하는 매운탕 뭐 있는데, 오늘은 다른 걸로 지금 살짝 대체, 대체를 해가지고 끓인 매운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머리를 갖다가 똠냥꿍을좀 만들 수가 있대요. 그것까지 한번 그 그래 맛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새우를 물물에 살짝 익힌 다음에 소스를 살짝 찍어서. 어. 음, 크레이피쉬. 음, 올려서. 와, 이걸 한국에 가게 돼서 이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먹거리를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자연산 다은바리를또자 여러분들 저 자가 지금 이제, 이제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 아직 먹어야 될게 많은데 음식이 뭐또 오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저 <웃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웃음> 음 어 신기한 게 회로 먹을 때 되게 부드러움이 많았던 게 살짝 다시 익히니까 그 씹는 그 질감이 굉장히 또 강해져요 음, 매운탕이 또 저를 또 유혹하네요 꽃게를 넣고 탁 끓인 매운탕 당근발이 뼈랑 아. 요거는 어. 아. 조금 소금 간이 조금 싱거워요 국물 시원함이나 재료 자체가 좋게 들어갔으니까 시원하면 이런 말씀 진짜 좋죠 근데 급하게 내 오시느라 소금을 좀 덜러신 것 같아요 모든 음. 여러분들 뭐, 뭐 있는 그대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을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소금간이 조금 있습니다 아자 뭐가 또 옵니다 여러분들 자 음식 맞아 볼 준비를 합시다 자 이쪽으로 주시죠 <웃음> 자여러분이게크레이피이 머리로 해가지고 만든 똠양꿍입니다 고스톱도 착장에 들어갔고 맛은 좋아요 맛이 괜찮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똠양꿍에 들어간 이 레몬그라스나 이런 것들이 향이 좀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크레피쉬 머리가 들어갔다는 특징 자체가 사실 좀잘안 느껴져요 음, 맛은 좋아요 맛은 굉장히 좋은데 아니 이게 좀더 우러나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아직 좀덜 우러나서 그런 것도 같긴 한데 조금 더 우러나면 맛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그 똠양꿍의 특유의 그 향신료 향이 조금 더 많이 느껴져서 좀더 익힌 뒤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좀 소금 간이 조금 아쉽다고 했던 요거 그 지금 좀더 끓여서 우러났거든요 어. 음 소금 날라고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조금 우러나고 하니까 아직도 살짝 조금 심심함은 있는데 점점 더 밸런스가 맞아가요 아... 아. 이리래 오늘 야자 이건 자 여러분 떡양꿍을 좀네 끓이는 동안 여기 이제 깜빡 쑥갓을안 넣어주셨다고 어이 매운탕에 확실히 쑥갓 들어가면 또 최고죠 또아아어 물어 나니까 각각 몇두개 국물에서 넣었을 때그 느낌 좀더 어, 나기 시작합니다. 음. 아, 야 저기다 밥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여기다 밥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대박인데 회도 좀 많이 먹었어요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웃음> 내가 언제 크레이피시나 회나 이런 고급불로 언제 배부르게 먹어볼 수 있겠어요 또. 아, 진짜 아, 오늘 너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여러분들, 오늘 먹은 음식들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음식 자체가 굉장히 또 재료도 훌륭했고, 이 재료들을 신선하게 잘...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해가지고 내갈수 있도록 뭐 구도 자체가 굉장히 잘 마련돼 있고 음식 자체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한식 그리우시는 분들 하, 한국에서 회집가가지고 이제 회 소주 한잔 하시는 그모습이 태국에 오셔가지고 좀그립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한번 와주셔야 될것 같고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아직 그 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제 막 활발하게 시작하시않아실 거예요. 미리 사전에 뭐 연락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이런 음식들을 아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뭐 시작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음. 그 외에 이제 뭐 태국식 음식이나 제새우나 뭐 새우 각각 새우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드실 수있다면 여러분들. 그리고 이탕 자체가 제가 아까 살짝 소금기가 조금 부, 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저는 여기다 맛소금으로 간을 한 느낌을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여기는 미원을 안 쓰신 대 아예 그래서 이국 자체에서 나는 그 맛소금 향의 그 맛이 안 나다 보니까. 아 제가 좀 싱겁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좀더 끓여내고 꽃게 그두 개의 풍미가 삭 나오면서 는 그걸 좀 해결을 해줘요, 해결을 해줍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더 많이 더맛이 좋아졌어요 아 입맛은 근 여러분들 지극히 좀 주관적인 거잖아요 태국 음식 자체가 이제 향신료가 좀 많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요거 좀 추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살짝 계량화를 조금은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분들에 맞는 전통적인 맛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중에 한국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도 가미가 되어있다는 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아무튼 아 우리 여기 뉴 코스모타이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전 여기 태국 오면 또올 거예요 <웃음>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